다니에는 내가 머리 없어져도 사랑을 할수 있다. <웃음> 그렇지? 네. Hola chicos y bienvenidos a un nuevo video en nuestro canal de pareja. El día de hoy les traemos un vlog en la casa. Ah, Hayato está abriendo su arrocera que acaba de llegar. Espero Hayato. Acaba de llegar su arrocera desde Japón. Se pidió una arrocera desde Japón. 예. 네. 드다이라네아아 예, 예쁘다 sí, sí. like sí. 이번에 아마존 일본 자판에서 일본 샀어요 소지 루시 유명한 브랜드예요 귀엽다 <웃음> s a b e s no m i n c h a n a <risa> Hoy vamos a preparar Kimbap, que es como el sushi coreano. Hayato y yo tenemos días queriendo comer Kimbap. Entonces, por fin hoy. Ah, hakumayo o m senbai yo. Tu, -sen -yo? Ah, Solamente los japoneses leen los instructivos. Ustedes leen los instructivos, ¿verdad que no? Yo tampoco. Se de negen. 4개, 오케이. 개 5개, 5개, 5개, 5개, 5개, 5개, 5개, 5 5 5개, 5 5개, 5개, 5개, 5기 괜찮아, 나도 안 다른 안만면안야 되니까. 면안 가면 안가이안 가면 안 가면 가면 안 가면 안 가면 안 가면 안 가면 안 가면 안 가면 Uh -huh. Si vieron el video en mi canal saben que Hayatito se enfermó de COVID y todavía está en recuperación y ya se había sentido un poco mejor pero ahorita tuvo una recaída uh -huh. Sí, recaída Dacho l o m e a pasó Sí, hoy me siento bien uh -huh. pero ayer uh, me siento muy mal uh -huh. no pude 아, 아 이거 배웠어 음, 아 이거 배웠는데 이어버려서 파이팅 노 no, 부대 아 여기까지 나와 아 잠깐만 항상 인사니피부에 내가 <웃음> 얘기하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노 부대 바냐아뭐 봐야 돼 Porque 아... ã no, o no t e n o 너 댕거 파워? 너 테니아스 힘. 테니 힘. 사실 진짜 그정도로 내가 어제는 힘이 없어서 샤워하지 mm -hmm. 못했어요. 그냥 근데... 계속 침대에 있었고 뭘뭐 하려고 해도 힘이 안 나서 못해. 근데 오늘은 조금 활동할 수 있어요. 지금 mm. 오늘 괜찮지? 일어났을 때부터. Mm. 이런 거 계속 왔다 갔다 해요. Mm. 이제 콜린 지가 2주 거의 3주 가 되는데 <웃음> 그래도 저는 리코베리? <웃음> <그거? 웃음> 그 코로나 콜링 후에도 아직도 계속 그런 증상이 있는 거 <웃음> 저만 좀 힘들어요 이 집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나왔고 문제 없이 그냥 사는데 아직도 나는 맛은 느낄 수고 가슴이 좀 아프고 음, 몸 전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껏 혹시나 머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아, 그럼 인터넷에서 아, 봤는데. 아, 다니아, 이런 알티클 많이 하면 안 돼. 이 <웃음> 네. 아, 모르겠어. 근데 다니아는 내가 머리 없어져도 사랑할 수 있다. 그치? 네. 그래서 괜찮아요, 우리. <웃음> 걱정하지 마. 우리 가자 토 머리 없어도 이혼 안 해. <웃음> <웃음> <웃음> 맛을 느끼고 싶어요, 빨리. 알아. 에이. 그거 때문에 하야도 요즘 슬퍼 보여. 하야도 슬퍼면 나도 너무 슬퍼. 음... 빨리 행복한 하야티또 보고 싶어. 빨리 맛을 느끼고 싶어요. 음. 맛있게 먹고 싶어 음식. 음. 음... 머리 없어져도 괜찮아 괜찮 진짜 괜찮아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할게 머리 있어도 머리 없어도 예 우리 알고 있었어 나는 카르푸 치그때 머리 없어질 것 같아서 네 예? 그러면 나는 그 있잖아요 그거 군데 헤어컷 <목소리> 이렇게 해야하네 모태, 이쪽가로 넘어 어떻게, 그로니가 해야 돼? Vamos! Vamos! Vamos! v a m o 아, 괜찮아이이다이 2, 1, 2 아, 네오케되면 o 예 l e 와우 That's so cute! 이 a t o a h o 스 a va a preparar una salsita para la carne y es con g o c h u c es la salsa de chile coreana y también con esta que es una salsita para carne asada, digamos japonesa. o me quita nada, soy de m e n u a i l y a c o a r n e asada j a p o n b o u n e 음~~~ 진짜? 시, 이 에이, 또. 진짜? 씨, 매운 거좋아해이 정도만 먹어에또 넣어 오! 야또 나는 김치 만들고 싶까 만들자! 씨, 만 만들자! 선생님 <웃음> 필요해 <웃음> <웃음> Les quiero enseñar la cara de felicidad de Prim Ella ama que haya gente en la cocina porque se, se come todo lo que se cae al piso Y está aquí revisando que a fallar todo se le caiga algo para comérselo Porque está feliz, Prim ¿Estás feliz, Prim? m ¿Eh? Vas a comer croquetas de ratito Y ahora que ya está lista la carnita Un poquito de salsa picante ¡Ay! rico! Oigan, ver, ¿yo sí. también puedo comer kimbap? ¿Puedo? No, p r i n ¿Por no, qué? Pre. Yo quiero kimbap <risa> Y ya tenemos aquí listos nuestros ingredientes para rellenar el kimbap Así que, ¡a comer! Miren, utilizaremos esta alga para sushi de este tamaño y lo vamos a hacer con unas tablitas de madera que compramos en Walmart. Chicos, y llegó la hora de la verdad. Veamos nuestro arroz. ¡Oh! ¡Oh, m o c h i q u i t a ¡Tocan muy pujotetongo! Sí, u r é ¿Qué d h a h a p o y o ¿Qué chanapoyo no se va a t o a r Ahora la vamos a poner aquí porque vamos a utilizar el arroz para hacer nuestro quimba. Ay, ya se cayó por acá, y e muy ojalá. ¡Ah, no, bien, sí. e o n e amo, Olke! No, no. Ok, un poquito de aceite de sésamo para darle sabor. Y un poquito de sal. Y se mezcla bien. Ahora vamos a preparar nuestro skin b a p Y estoy muy emocionada. Bien, oh, Olke. Oh, oh, oh. Me gusta mucho comer comida asiática en México. <risa> no sé por qué. Cuando estaba allá extrañaba la comida mexicana y ahora que estoy aquí extraño la comida asiática. ¡Ay! Donde manche Ana, un chum gordo. Va a mandar un c u e o i i r Miren, y después de poner así el arroz, se le deja un espacio de este lado para que ahorita se selle y ya le podemos poner lo que quiera. Y yo le voy a poner huevito y carne Y ahora siguen las verduras es Hayatos 11 mil, otro que h a y a d eh Es muy l l o r a o p e a Y n e a l e ñ a l Y la pancha de p e ñ e l abajo 고소하겠다니. 후... 아라라라. 어... 일단 여기서. 소... Terror... 이쪽에 sure. I think southeast. it's done. 짜탄. vean mi kimbab gordo. y delicioso. buen provecho. 일단이, Para darle el t o q u e final de saborcito. Un primo, cospo. ¿Quieres comer, primo? Ok. a y d a m e Ay, no soy tan puto. Ay, nega, me voy a dar c u e a Ay, creo que lo i o c h a a perder. No toqué. Ay, también cura. Ok. a y Ok. a y okay. okay. 그저 소이치 노, o 오케이. 노. 내가 n 내나 군이로 좀 올게. 이게 뭐볼이있다기잘 먹겠습니다. e n p r o c o 어떡해. 진짜. 음. 산네 음. 어어 음. 야들스. 아니 너무, 음... 너무, 너무, 빨랐 너무, 너무, <웃음> 너무, 안돼! 마지막에 너무, 너무, 면무 너무, 너무, 니까 안돼!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 e 너무, 너 b 너무, 너무, 너무, 너 o 너 c 너무, 너무, 너무, o <risa> Ay, es muy triste. Más mm. en quinta vez. Muy mm. t a j i t Vean, mi mamá sí lo pudo hacer bien y nosotros no, y era su primera vez. Qué bonito, mamá, te quedó muy bien. Muy bien. Felicidades por tu primer k i m b a p 즐거운 시간 너무 좋은 시간 부부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 코로나 걸려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런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아요 사실 목감기 걸렸을 때가 더 몸적으로는 힘들었어 목소리 안 나오고 목이 아프고 뭔가 음식 먹을 때도 이제 목이 아픈 거야 으흠. 그래서 진짜 몸적으로 힘든, 힘들었는데 지금 코로나는 몸은 그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았고 열도 많이 안 났고 음. 근데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적으로 조금 스트레스 받아 으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맛을 잃었다는 게 너무 나한테는 충격적인 뉴스였고. 네. Uh -huh. 그리고 이제 모두 돌아왔어. 근데 하여튼만. 어. 재게요 그래서 시. 그래도 그냥 몸은 괜찮으니까 다행이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살수 있을 때도 있고. 근데 뭔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트리스테. 음. 그럴 때도 있고 음. 그런 자해가 너무 심해서. 시. 진짜 청신적으로 힘들어 이거, 걸어나 네. 아, 3일에 한 번이나 내가 슬퍼 미안해 안 바꾸니까 나는 이해해 네. 똑같은 산뜻이 있으니까 힘들지 네. 어렵네요 내가 이해해 걱정하지 마 네.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걸려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 가족 음. 다니아도 많이 도와줬고 음, 너무 좋아 시, 그리고 oh 스페인어 많이 배웠어 공부 <웃음> <웃음> 많이 했어 시간 있었으니까 시, 그리고 <웃음> 내가 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고 음. 뭔가 아침마다 그냥 뭐몸 어때?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산대인지 얘기를 해야 하니까 메웰레 <웃음> 어디 어디 탱구 생고 도로 어디 어디 뭔가 이런 것들 c 응. 배웠고 왓 p p 에서도 많이 만날 수 없었으니까 고할란틴 응. 스페인어 많이 배운 것 같아 좋은 <웃음> 점 <좀, 좀> 하나 c <웃음> 얼마든지 마이너스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뭐 플러스로 생각을 해야겠지 c 응. 그냥 경험이야 씨 응. 그냥 많이 심하게 안 걸려서 다행이고 이거도 미래에 미민는 스토리도 것같 <목 droplets> <s terus>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가족이란 또 지난 음, 사이버스 서생각에는 음, 모두 그냥 도와주면서 살아야 하니까 리 <목> <목> sí, 많이 도도 받았고 많이 거점도 줬는데 그래도 많이 sì, 고마웠어요. <목> gracias, gracias, <메이코. 목 목> México, <family. 목> 또 조심하고 건강하게 시잘 아... sí. 살아야 돼요. 네. 세요 여러분. 음, 하게 사세요. 생강은 엑셀렌리스 야나 우리 키스 아직도 <쏘> <못해>. <쏘> 에어 키스망 해. <웃음> <아이도>. <웃음> See you. <웃음>